충남 태안 천진항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2시간을 달리면 이름도 독특한 경렬비열도를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경렬비열도. 충청남도 최서단으로 유인등대가 있는 북경렬비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동경렬비열도 그리고 서경렬비열도 이렇게 세개의 섬이 삼각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거의 없으며 수심이 얕아서 선박의 접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경렬비열도를 중심으로 동경렬비열도와 서경렬비열도가 있는데 세계의 섬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서경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토 최서단, 중국 산둥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땅, 석경열 비열도는 금강산의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괴암기석의 절벽이 섬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생대의 백악기인 7천만 년전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섬이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높은 절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북경렬 별도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천여 같은 신비의 섬입니다. 마치 조각칼로 깎아낸 듯한 절벽은 7천만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북경렬 별도는 동백나무와 상록수림, 멸종 위기세인 매의 번식지로 생태 보전 특등 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지리적 위치가 중요해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해마다 4월이면 갱이갈매기들이 이곳을 찾아 집단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선적이 없는 데다 멸치, 우럭, 조기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항금 어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중국 산둥반도와 가까워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일기예보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베타적 경제 수역의기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2년 특정 도서로 지정되었으며 북경열별도는 등대공사와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낚시객들이 선호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세계유 섬중 가장 큰 동경열별도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앉은 모습의 큰 바위를 중심으로 굵은 바위들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해식동굴과 바위 절벽은 해금강을 압도할 기세입니다. 괭이 갈매기들의 휴식처로 아기자기한 서경열비열도와는 달리 동경열비열도는 남성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독도와 남쪽 끝에 있는 섬인 마라도는 주민들도 거주하고 관광선이 오가지만 서해의 최서단인 경열비열도는 무인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제법상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단순한 바위로 지급되어서 영토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동경열 비월도와 서경열 비월도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2014년 한 중국 사업가가 서경열 비월도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 영해 기점의 소유권을 중국인이 갖게 될 경우 향후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될수 있는데 다행히 매매는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역업을 하는 한 중국인이 16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소유주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막고자 해양수산부가 그해 7월 국교화를 위해서 매입하려고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공시치가 약 3배인 2억원 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16억원을 제시받은 소유주와의 입장 차이로 국교화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서경열 비열도를 외국인 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리인을 앞세워 섬을 매입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경렬비열도는 국가 영토를 상징하는 섬입니다.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서 해안 영토를 소화하고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독도처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렬비열도를 서해의 독도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유화를 통해서 국가관리가 필요하고 연안항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땅, 최서단 영해기점의경렬 비율도는 오늘도 묵묵히 서해를 지키고 있습니다.